이 그대로 오잖아. 자, 이 동백한은 얼마씩이에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1월 3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네,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c 7번 대원수산이고요 네, 드디어 활정갱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키로에 3만원이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이제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보통 한 600에서 700g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정말 좋죠. 그런데 이게 금방 타나가서 조금 일찍 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리뷰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이고 3 네. 골뱅이는 2만 6천 원 그다음에 총발이는 11만 원 11만 원저 네. 네. 인망을 네. 네. 5만 원 나와서 고 5만 원 상태로 네. 뭐 3만 원 주면 거의 얼마큼 다빠져올수일사이즈가 2만 천원 그다음에 민어 추가로 찍어놓은 거 나와주고, 네. 네. 한 4kg 정도 되는 거 이런 거는 킬로에 2만 2천 원. 킬로에 2만 2천. 그리고 5kg 짜리. 아... 이거. 킬로에 3만 원 짜리. 킬로에 3만 원. 3천, 킬로에 1만 천, 1만 원. 네, 다음은 비육, c 육 대지수산으로 왔고요. 연어 필레 가격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요. 뭐 꼬리든 등이든 가격은 동일하고요. 아귀 간이 살짝 예전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어. 예,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큼지막하는 대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미거지 보통 이제 곰치라고 하죠 어, 요거는 가격이 작년에는 정말 저렴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예, 좀 어, 가격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면수도 꽤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 이면수 이제 마리에이군 6천원 저거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게 훨씬 더 어, 이렇게 집에서 먹기는 편한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란지노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농어인데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그 대신 가격이 조금 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고등어 횟감 이거 사이즈가 거의 이제 뭐 1kg 정도 돼요 엄청 큰 고등어였구요 섭인데 이것도 엄청 크죠 키로에 만원씩입니다 오늘 시장에 섭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리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살짝 내린 편이에요 보통 한 2만 원선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우록 쪽에 이것도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복 12, 13 미는 이제 3만 3천 원 이렇게 판매를 하셨네요. 이제 활어를 보게 되면 이제 문치가자미 있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키로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사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고, 놀래미는 요새 계속 들어오네요. 키로한 1만 5 0원요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가격은 올라가요. 자 이건 국산 능성어 구요. 사이즈가 그 일본산에 비하면 조금 작은 편이에요. 이건 이제 좀 크기가 크죠. 한2 k 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이건 일본산이구요. 그리고 이제 뱅에돔이 이제 몇 마리 보였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25,000원 크기별로 사이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 0 k g 짜리큰 대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문어는 키로에 26,000원 요 정도. 시세가 내가 한2 k 로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 같아요. 자, 대개인데 선언데 엄청 저렴하죠. 자, 요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시죠. 돌을 알아야 돼. 그래야겠지. 5.6. 물속에서 바로 거 냈냐? 아니면은 물속에서 이게 뭐서러시간 있다가 모르고 다 죽을 거 냈냐. 이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좀 이거 이 까만 거. 까만 거 있을 때 이건 안 봐도 장이 그대로 있잖아. 어? 이게, 이게, 이게 까맣잖아, 이게. 네. 이게. 하나만. 원래 이제 여기를 보거든. 네. 여기가 이제 멍들면은 제일 안 좋은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이게 음. 제일 안 좋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안 겪겠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봤을때 아. 흘러내리지 않으면 괜찮은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 성계소 같은 경우는 직원한테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져 있거든요. 이게 상온에 있으면 좀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성계소 달라고 제 말씀을 네. 하셔야지 이거를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찾은 곳은 B5번 신일수산입니다. 2 3 0 0원 202,34km 대1 0만원 2km 대 8,000원 가발이 2km에서 킬로 3km 짜리가 1 3만원 완두강어 3 5 이상이 2만 8,000원 완두강어 2km 후반 3km 초반이 2만 7,000원 능성어 2km 대가 3만 5,000원 신지1 k 로 중반 3만 5,000원 완도강어 2 k g 초중반 25,000원 제주강어 3 k g 초반짜리가 24,000원 전어가 오늘 19,000원입니다 네. 네, 다음 찾은 곳은 C4번 한길통상이고요 연어는 가격이 살짝 아,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돌문어인데 키로에 3만원 한2 k g 정도 되는 고그 정도 사이즈가 됐고요. 이건 이제 강도다리인데 이건 중국산이에요. 기로에 한 16,000원. 제주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요새 제주 강도다리는 잘 안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대방어는 이제 25이 25,000원 요 정도 선 됐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전체적으로 방어 가격은 좀 오른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은 저렴한데 키로수가 좀 올라가면 은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광어나 뭐 참돔은 가격변화 특별하게 없고요 양식 농어 같은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3kg짜리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삼동 같은 경우 이거 3kg짜리가 25,000원. 뭐 지난주하고 가격 변동 거의 없죠. 그리고 자연산 농어가 이제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이제 능성어가 꽤 많이 좀 풀렸어요. 사이즈가 어, 꽤 큽니다. 한 2kg 이상 되는 것도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광어도 가격 변화는 크게 없어요. 숭어는 보통 대부분 한만원 정도선, 한이 정도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어가 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무늬오징어는 그렇게 시장이 많지 않았어요. 이제 가격이 좀 비쌌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치는 보통 한만 원에서 만 삼천 원이 사이 이제 횟감용 삼치들이 있었고요. 다음 이거는 석화. 실효에 33,000원씩 됐습니다 오늘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어는 보통 이제 횟감되는 거는 2만원 후반대부터 3만원 요 사이였어요. c 6번오복상회로 왔습니다. 여기도 광어, 어, 참동, 어, 이건 가격이 다 비슷비슷해요. 양식 농어는 찾기 어렵고요. 그리고 흑점줄 장갱행는 아마 이제 소량 아주 조금 네, 보였습니다 여기도 한국 한국 있었고 국 한국 까 3만 원 후반대에서 4만 원선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8kg짜리 22,000원 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큰 것들은 22,000원, 25,000원 요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숭어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본산 방어예요. 좀 가격이 좀 가죠. 대신에 살이 굉장히 뚱뚱합니다. 두께가 아주 좋아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광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완도든 제주든 특별하게 변하고 화 제주만 살짝 한 천원 정도 내렸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뭐 그때 계속 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농어 같은 경우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거볼 수가 있겠죠 네, 참돔은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제 각각류 경매장에 왔는데요 횡화죠 어제 같은 경우는 선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이파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굉장히 빨리 끝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킹크랩은 한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는 4만원 선에서 배고대 이제 이제 선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풀렸어요. 근데 킹크랩 선어 같은 같은 경우 15,000원인데 이런 것들은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가격이 저렴하면 정말 주의깊게 잘 보시면 됩니다. 선원은 뭐 15,000원, 19,000원인데 물량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프리몰이 대게가 통관이 많이 됐다는 라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게 시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꽃게가 좀 가격이 좀 올랐어요. 이 지금 물때가 썩 좋은 때가 아니에라서 가격이 좀 오를 것 같고요. 암꽃게는 수꽃게보다는 더 비싸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시장에 꽃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암꽃게가 주로 있었어요. 네 킬로에 이건 26,000원짜리 좀 시알이 네, 좀큰 거고요. 어, 좀 작은 것들은 18,000원 요 정도 됐습니다. 네, 소매점에 믿음 수산으로 왔는데 수조가 텅 비어 있어요. 어느 네, 물량이 없어서 사입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류 구매하실 때는 믿음 수산 밴드나 뭐 화로 점퍼 단톡방에 본 물량표가 매일 올라오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헛걸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네 전복 전문점은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어,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가격표는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수산대전 사용방법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구입요령 어,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4, 이거는... 1 5미 m 32,000원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수산대전 쓰니까 25,600원.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폐류 보러 왔고요. 여긴 11, 12, 1 2미인데 3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고요. 이제 백합은 가격대가 늘 비슷한데 조금 내린 것 같아요. 가격이. 그리고 이제 섭 같은 경우는 가격 좋았고요. 피조개는 좀 비싼 편이에요 좀 날씨 추워지면 가격이 더 내려갈거에요 그리고 이제 홍가리비가 정말 가격 좋은거에요 제가 산지에 이제 여러 군데 가봤는데 여기 노량진만큼 저렴한 데가 없습니다 이제 새조개도 이제 노랑새조개가 조금 더 가격이 비싼데 새조개가 맛이 지금 제철이 아니라서 가격대가 저래요 해삼은 가격이 조금 많이 내린 편이고요 이제 굴은 뭐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어요 네, 대마 쪽에도 어 지난주하고 특별한 변화 많이 없고요 많이 변해봤죠. 1,000원, 2,000원 이 정도 사이에 오늘 흰다리새우는 그 전체적으로 시장의 선도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낙지는 가격이 이제 괜찮은 편이고요 네. 자, C9번 초이스 산으로 왔고요 요걸세일는건데암거은 한짝에 지금 7만원 보시면 되고요 네, 5마리 만 사이즈는 B급 사이즈에요 새로 있는거는 열마리 네. 요거인만 이제 한짝에 9만원 보시면 되고요 다섯 마리좀 큰거는 5만 5천원 6마리 들어있는거는 6만 6천원 열마리는 한짝에 요거는 5만 5천원 사이즈는 이정도 나오죠 그보다 크면은 요 사이즈입니다 뿌리 부분을 보시면알 수가 있어요 이런거는 열마리 한짝에 8만원 8만 크면 요 사이즈에요 500g 사이즈 이런거는 10마리 한짝에 지금 13만원 얘랑이랑 똑같습니다 얘도 13만원 보시면 되고요 얘보다 크면은 요 사이즈 6마리에요 요건 한짝에 지금 17만원 17만 원. 얘보다 크면은 3마리만 남아있는게 있어요 1000g짜리 한짝 다 들어있는거는 18만원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마리에 45,000원 나오죠 네마리 18만원 보시면 요거는 80마리 들어있어요. 5마리가 한코에요 이렇게. 이런건한 짝이 지금 3만원. 3만 요거는 큰거에요. 3마리가 한코입니다 요거는 4만원. 보시면 4만 4만 돼요 20마리 들어있는거에요. 아무거나 지금 8만원 보시면 되고요 8만원. 삼치는 요거는 키로에 지금 9,000원 색감되는거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4 2마리예요 요거는 지금 마리에 8,500원 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흰다리새우인데 어디가 약간 고마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이제 한 짝에 8 0 0 0원좀 보시면 되고요 약간 안하거든요 이제 고등어는 20마리가 들어있는데 좀 글러요 고거는한 짝이 지금 6만원 안새우는 송주포인데 이게 저에게 더라고요 여기 한 짝에 5만원 고등어는 겟장어라 불러야 해요 아니고요 고등는 아무거나 한 짝이에요 <목소리> 이제 김장용 쇠의 동백화가, 동백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음량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좀 심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이게 렇좀 저렴할 때도 있다가 조음량이 없으면은 가격이 많이 어, 오르기도 어. 해요. 그래서 이거는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C13번 초원 수산으로 왔고요. 권이야 킬로에 18,000원. 3kg에 9,000원. 두개 9만 원. 같이 10마리 8만원. 원. 이거 7마리 15만원. 원. 범채 1마리 4만원, 2마리 8만원. 고등어 한자 7만 5천원, 6 0마리골뱅이 27,000원. 새우 14,000원. 자연선 새우 20마리 1,100원씩. 소금맛 22,000원. 돌문어 그 살아있는 거. 어, 한 마리 22,000원. 소마이빗은 반짝 반짝 22,000원 낙자 10마리 23,000원 닭까그리가점이1분마리가 33,000원 문어머리 1마리 2만 하나 25,000원 꼬막1 7로 65,000원 대구 세마리3만원0 0원 도덕어 마리 5,000원 청어 16리 대자 28,000원 송화로전은한장 2만 2 0 원. 대리고저세 마리 돌고래 세세 마리 6만. 6만 원. 여덟 마리 3 000, 5 0 0만 원. 이면초 네 마리 2만 4 0 0만 원. 반점이 여섯 마리 3만 원. 3만 원. 무릎 로만아서만4 0 원이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C14번 영남아이입니다만 원. 3마리는 3만원. 이렇게 뻣뻣해. 자, 이거 20마리 만원. 자, 강원, 어? 2만원. 자, 참조기. 아, 이거 3만원 받아야 되는데, 2만 5천원. 자가, 달아, 달아. 2kg에 5만원. 자, 강원도 생물도치숫도치예요 2만 8천원. 자, 보령 생물하고요. 어? 놀짝줄은 25,000원, 여기는 35,000원인데, 자, 목포 횃방 가보지만 25,000원, 10,000원씩 그냥 뭐 이게 뭐더라? 꼬치, 꼬치, 꼬치 형제도 그냥 만원, 성대도 만원, 남의 생물 고등어 15,000원, 스무 마리, 그래서 95,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왜삼점오잖아 네, 오늘 이렇게 새벽 경매장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